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저렴한 매물, 뭐 주택이나 상가주택, 북구를 한번 보겠는데, 북구거든요. 매물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뭐 1억 3천, 1억 4천, 1억 7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삼격동의 매물을 봐도 뭐한 3회다 정도 돼 보입니다. 3회다 정도 돼 보이는 주택인데,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 마찬가지 대지 면적이 없네요. 연면적 23평 나오고, 그리고 뭐 대출금 7,600만원에 1억 3천 뭐. 은 한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래 확인이 되는데 일단 대지평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매금액, 평당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 마찬가지 삼격동의 주택인데요. 1억 3천 상세보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대지평수가 44평에 연면적 19평 1각으로 구성이 되었고 일단은 평당금액은 295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시다시피 거의 뭐 길이 없는 요쪽에 길을 접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볼게요. 그렇네요 현재 보시다시피 이 길은 요쪽 길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사람 한명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재개발 어떤 분명히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개발이 될때확다 밀고 좀 이런 거를 정리를 했으면 편의시설도 더 좋고 도시환경 자체도 더 좋고 뭐 보상을 또잘 받으면 또더 좋고 이랬을 건데 빨리 끝났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 마찬가지, 심산동. 심산동은 뭐, 4m. 지금 이렇게 도로가 정확하게 맞다면, 반대가 있고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은, 어, 대지평수가 37평에 연면적이 16평,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세대 현황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 1억 4,500에 이율이또 4.3% 있으면 용자가 있단 말인데, 옳은 것 같습니다. 일단 평당가는 392만원입니다. 마찬가지 심산동의 주택인데요. 일단은 1억 4,500인데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주평수 37평에 연면적 16평, 그리고 평당 금액은 392만원입니다. 1억 4,500에 실제 뭐 세대 현황이나 월수익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뭐한4다 정도 돼 보이는 주택의뭐코너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138184 지도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좋다 생각을 해서 혹시나 싶어 확인을 해봤더니 1억 4,500 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한 3m 2m 뭐채 지금 도로 자체가 이게 확인은 안되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보면은 어이고 이게 뭡니까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냥 깜짝 놀랐네요 일단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동2가에 55-33 1억 7천인데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지평 수 7평에 뭐 검평이 또 7평 1억 7천 사실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싸고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지도상 뭐 이렇게 보면은 뭐한 4m 6m 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더 쏘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도가 들어가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처럼 이래 나오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이 어플 관계자 좀 보시는 분들 이거 좀 수정을 하거나 뭐 돈을 좀 줄여 주거나 아니면 좀뭐 지정을 좀해 봐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도로예요. 거의 사람이 한명 들어갈 수 있는 길이죠. 마찬가지 삼겹동입니다. 삼겹동이 1억 7천인데요. 뭐 확인을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 뭐한4다 정도 되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지평수가 31평에 세대 현황 주인 세대에 뭐한개 나오고 있고, 1억 8,500에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거는 없고, 평당금액은 597만원. 도로는 차가 한대 있고 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황상 그렇고요. 여기 일단은 도로 개념에서 거의 빡빡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도로는 한 4m에서 5m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도로는 정확하게 물고 있는 건 맞고 현황상 여기 나오는 오래된 주택입니다. 다음 삼격동인데요 마찬가지 2억 2 5 0 0어 옛날 오래된 주택이겠죠. 그리고 도로 상황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 같고. 상세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매매금액이 2,500에 1.5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다른 현황 자체의 내용은 없습니다. 연면적 22평. 이게 보통 대지평수는 한 번씩 맞던데 연면성은또안 맞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지평수도 확인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평당금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상격동으로 해서 퍼부 나왔어요. 상격동 어, 2,500에 2억 3,500에 어, 우리가 평수를 확인해 보면 22평, 33평, 그리고 30평, 그리고 39평, 그리고 32평의 대부분 삼격동입니다삼격동에요뭐 재개발 하락하다가 치아서 그렇나 오히려 갑자기 매물이 미친 듯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평균 금액은 2억 3,4천 정도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월수익도 나오는 뭐 주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억 6천 삼격동이고 칠성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성동에 2억 8천 5백. 어, 여기 뭐 여기 있으면 기찻길에 뭐 집이 있다는 이 말인가 바로 옆이지 싶습니다. 보니까 쪽그로해서 확인을 해보면 상세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대지평수 31평, 연면적 16평에 뭐 가구수는 두 세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세대 현황 자체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찻길 옆쪽으로 해서 1층 주택이 오래된 주택 같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삼차 개발이돼서 도시정비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되었으면은 참 여기 사시는 분도 사실 이 고통이죠 기찻길 옆에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보상만 좀 잘해주면 그 돈으로 또뭐 아파트를 갈아타게 하고 순조롭게 좀 이래 돌아갔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심산동 마찬가지. 뭐 도로는 8m 정도 한 6m 정도 돼 보였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주택인데 주택이 뒤로 후퇴를 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한3 m 5 m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매매금액 2억 9천에 평당가는 919만원 대지평수 42평 연면적 5평 그리고 뭐 세대 현황 은 보이지 않고 매매금액 2억 9천에 뭐 보증금이나 한 기본적으로 세대 현황 자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도로는 6m 도로, 뭐, 한 5m 정도 돼 보입니다. 예, 지름, 요래 보시면 뒤로 물러나는 것들이 요래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노원동에 지금 매매 금액 3억인데,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속집입니다. 대지평수 35평인데, 평당가는 857만원. 왜 857만원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원룸이 들어가 있는 원룸 건물 같아요. 소위 말해서, 예전에 오래된 뭐, 주택 개념, 원룸 건물처럼 그렇게 지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투룸 두 개, 슬 이름 하나. 매매금액은 뭐 3억이고 중공일이 96년도니까 예전 오래된 뭐 주택이라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완전 속집이면은 의미가 없죠. 보시다시피 6m를 접하고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 예전에는 이렇게 뭐 하숙을 또다 하고 요 안에다가 뭐 방을 다 집어넣어서 원룸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확인을 안 해보면 이게 좀 많이 틀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죠. 뭐, 그리고 제가 재차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번지수로. 나름대로 명확하지 않다. 흘러가는 동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삼격동에 마찬가지, 여기 뭐, 이게 뭐야. 학교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고 이래 나와요. 이거 완전 능망이네요.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 매매금액 3억에 평당가 980만 원, 사무실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 뭐 주택이 하나 들어가 있다. 아, 그리고 일부 보증금이 600만 원에 월 수익이 12만 0 원, 그리고 뭐 순수익도 12만 0 원에 뭐 4%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게뭐 수익률이 나온다고? 아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걸다 확인을 다안 해보는데 이게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오류가 상당히 많네요. 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카카오맵을 확인해 보니까 학교 맞은 편입니다. 맞은 편이고, 실제 도로 같은 경우는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학교 입구 쪽에, 뭐, 얘들, 그, 얘들, 옛날 같은 경우, 문방구 이런 것들이 좀 절비하게 있었을 건데, 그렇지는 않고, 오래된 상가주택입니다.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뭐, 2층이나 3층, 이렇게 상가 형태나 주택 형태로 만들어진 상가주택인데, 이런 것도 이중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었으면 나름대로 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도 뭐 재개발을 바라보고 살 일은 없는데 그렇다면 뭐 저렴한 맛에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무튼 북구까지 가장 저렴한 매물들 확인을 좀 해봤는데 한계가 되있네요 355천 짜리 요거 마지막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삼격동 355천 인데 자 상세보기를 하게 되면은 평당가는 217만원에 일단은 뭐 대지평수가 161평 이건 뭐야 금평은 164평으로 되어 있고 뭐 주택 세개가 들어가 있고요 총 보조금 2500만원에 월 수익 75만원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해보니까 뭐 6m 정도 도로를 접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깜짝 놀랐네요 싸고 좋은건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속집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예, 그리고 뭐평수는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는 있지만 평당가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하죠. 뭐 이게 제대로 된 평수라면 평당가로 따져보면 217만원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적도상. 일단은 오늘은 정말요, 뭐 북구까지 해서 가장 저렴한 매물들 대구 전체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일부러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싸고좋은 매물은 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